와 바나나 맛이랑 오렌지 맛이랑 있네 <웃음> 그런거야? 어 우와 <웃음> <웃음> 떨어졌다 강아. 안나? 강아야? 아, 이다야? 뭐? 아토피 기운이 있어서 그래. 향이 나지 않아? 물에서? 우와, 좋아? 상상이 좋아? 어. 응. 은은하게 나지. 수영해도 되겠다. 와. 안돼. 아빠. 뛰다 뛰다 뛰다 뛰 아니 뭐야 이거? 오. 응? 응. 응. 내가 빨리 다 어. <웃음> 한테 간다 이제. 희리한테 간다. 한공아 <웃음> 나갈까? 나갈까? 산책 갈까나가서뛰어놀까나가자나가자나가자나비어나가까나비어나있까 나갈까? 나갈까? <웃음> 나었나 <웃음> 가자! 나자 어? 가자. 엄마가 아, 아줘 엄마가 아, 안아줘 아. 우와 발로 뻥쳐 손으로 만지지 말고 손으로 만지면 안돼 옳지 엄마가 안아줘 엄마가 엄마가 안 집에 갈거야? 집에 갈거야? 슛달라져슛 어? 불꽃 슛 오우 땡기 또 맡아. 땡기 또 맡아봐. 아유, 그만하시죠. 뭐야,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봐. 응. 가자. 아빠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가. 응. 공공 떨어져 했어. 위에 땅땅 강아지가 땅공이 어. 보고 어. 멍멍했지. 어. 어떻게 생각해? 오, 내가 운공, 놓였어, 어 내가 우웅공내안테노예어우웅공어 멍멍해서 테리가 해리, 놀랐어? 어 음, 뭐 어떻게 하지? 우웅궁! 우웅궁 갔어 그랬어? 우웅 우웅궁 했어? 우웅궁! 우웅궁 했어? 어? 땅고야 위에 강아지가 우웅멍 했어? 어? 멍멍! <웃음> 어 멍멍 했어? 아니야 우웅궁! 우웅궁 했어? 어? 우웅궁 했어?